정말 퀘스트냥꾼이 극적으로 말리지 않는 이상 체감승률이 파할에서부할까지 나오는 매치이기 때문에 또 파이어 선수는 크라니시 선수를 상대로 번술사로 쾌냥을 이겼어요 또 그렇죠. 그때도 크라니시 선수가 많이 말렸었고요 그렇죠 좀 극단적으로 말려서 필드를 음... 정리하지 못하고 이제 패배했지만 네이 정도 핸드라면 충분히 퀘스트냥꾼이 많이 유리한 지점을 가져갈 수 있죠 진눈깨입 파괴자는 그렇죠. 진눈깨입 파괴자는 어차피 용왕살포에 한방에 잘리기 때문에 네? 체력이 높은 볼너를 내주면서 이거 못 잡으면 이득 보겠다. 어 근데 안 내요. 음. 오안 냈어요. 쿠키 아 탑이 나? 이 매치는 이제 영, 이제, 영웅 변신 타비씨가 네. 기사와 박밀전에 좋은데 이유가 그 둘은 이제 소위 이제 드러눕는 덱이기 때문에 타비씨의 영능, 고밸류 영능이 이제 필요한 매치라서 타비씨가 좋은데 구슬사는 딱히 드러눕는 덱이 아니거든요. 일단 독사 나온 거는 좋네요. 니다 동전과 함께 일단은 관통사격으로 쿠키를 잘라주고요. 사과가 굉장히 좋은 들어왔다. 끝까지 고민해지고 있는 순이 하지만 고민이 많이 될 법해요. 선택을 해줬고. 본체청 하면서이회복이 음. 그러니까 쿠키의 커스텀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를 제이 많이 했었는데 쿠키 커스텀이 좀 좋은 것 같다고 라 선수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쿠키 커스텀이 좋은 이유가 네. 그.. 요즘 어그로학사 원탑으로 떠올.. 아 이제 어그로학사가 어그로댁 중에서 원탑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사실 어? 번수리는.. 흠. 번주술사는 어그로덱에 대한 면역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에요 음흠. 심지어 지금 어그로학사가 목표로 하는 킬턴이 5턴에서 4턴 사이거든요 네. 4턴에서5턴 사이에 상대방의 30 체력을 모조리, 모조리 깎아버리기 때문에 이제 그 템포가 무서워서 주술사가 이제 눈사태까지만 가면 필드를 다시 이제 얻어내고 게임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쿠키를 많이 채용을 해, 하는 것 같아요 아, 자드렉타르가 나온 상황이고요 자, 필드 할수 있는데 굉장히 많이 깔려 있습니다 아 근데 많아요 이거 잘못하면 맞아 죽겠는데요 그냥... 네, 끝나겠어요. 이제는 생체발광 데미지가 또 무시무시하잖아요. 그렇죠. 이 필드에 생체발광 달려서 번개 화살한 대라도 맞는 날에는 진짜 벼락 맞는 느낌이거든요.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일단은 보물 경비병까지는 나와서 방어 해줄 수 있어요. 심지어 도발라 수인이 나와가지고 아직까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이 필드에 눈 사태라도 맞았다면 정말 에, 진짜 돌이킬 수 없이 많이 아팠을 텐데 큰일 나죠. 네, 천만다행이에요. 도발 뚫고 본체 공격. 역으로 킬각을 보는 느낌이에요. 어 이거. 여기까지는 끌어주고 용학살 포드로는 파이어. 이러면은 오히려 용변신 네. 타비시가 고마울지도. 아 근데 진표 사격으로 돌아가네요. 진표 사격으로 갑니다. 신비한, 신비한 사격이 좋겠죠? 일까요? 네, 신비한 사격이 좋겠죠? 영웅 비시로 갔을 때 필드에 이제 하수인이 남으니까 눈사태각을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빠르게 오히려 역힐각을 보기 위해서 타비씨가 아니라 진표사격 쪽으로 간것 같아요. 전체공격 음. 음. 스파 데미지, 그리고 토템을 잡을지 말지에 대한 고민이었는데 토템을 아, 잡고 네. 가네요. 1데미지도 아프다. 어 연쇄, 연쇄 번개 사용을 해주고 다중중 슬사로 들어롱 그리고 자갈발 어 그냥 잡아주네요 네. 저 4데미지도 지금 너무 나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짝수의 악몽이 시작됐죠 여기서 정리하고 다음 턴에 타비시를 안전하게 보느냐 아니면 3데미지 맞더라도 아 지금 마지막 스택이네요 그렇죠 아, 어, 이러면 다 정리할 수 있죠 전설 사드씨꺼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필드 다 정리 가능합니다 이러면은 뭐.. 이러면은 이제 다시 이제 필드를 뺏겨서 죽었다가 다시 캐스트양꾼 쪽으로 역전된 느낌이에요 상황이 앵무 꺼내면서 다시 한번 카드 뽑아보고 있고요 아하 이거 아... 타니쉬 자, 아, 몸으로 들어오는데요. 아, 잘했네. 나즈. 나즈 짠 나오면서 아 뭔가 순위 선수가 이미 그 나는 접자. 이거 칠 이미지 그으면 접자. 예, 세레머니 중에 이제 패자 세레머니. 세레모니. 어, 저분은 누구시죠? 어, 그러게요. 누가 또 음. 다른 선수분이신 것 같은데. 네. 아, 저만 모르나 했어요, 저. 아, 못 네. <웃음> 저, 정확히 전못 네. 봤습니다. 네. 얼굴을 제대로 못 봐서 화질이 그 저희가 보는 화면 좀 더티피드거든요. 아 일단 이번 턴에 킬과 나무나 6 대미지가 안나왔어요 어? 어? 어? 이러면 순위 입장에서는 어, 어? 어 뭐지? 어? 난 생각할 거예요. 이거 잠깐만, 생취발, 생취발강, 잠깐만요. 생채발광 잠깐만요. 3,6,6 일단 한 마리 잡으면 6 대미지가 본체 들어오거든요. 그럼 9딜 나오면 돼요. 나는 기다리지 않아. 오10 데미지 들어오는데요? 어? 이거.. 이거.. 저.. 저.. 저, 저 어.. 이거, 이.. 이거 아.. 이거.. 야 이거.. 이거 순이가.. 아 이거 순이가 지금.. 어라? 나 이거 세레머니가 혜자 세리머니였는데 이기는 세레머니였다고 아니.. 아니, 아니 놀랍죠.. 이걸 못 죽이다니.. 놀랍죠.. 아, 1 데미지가 없었어 파이어도 지금 빵 터졌고.. 킬각이에요.. 자, 토템 눌러주고 생체발광! 아, 동상 두 장이 있습니다. 이야, 이게 또 마무리되면서! 와, 이게 2만원짜리가 <웃음> 하나가 안 나와서. 동상 두 장으로 마무리되고요. 결국에 순위 선수가 1대2로 파이어를 꺾어내면서 오늘 하스폰컵 표정 우승을 거머쥐게 됩니다. 와, 델놈데리다그 <웃음> <웃음> 말이 떠오르네요.